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트게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하라는 게임 리뷰는 안하고 역시 몬헌 하러 왔습니다 어... 오늘 어... 여러분들께 역전왕 크샬다오라 피리로 조합 패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가보는데요 역전... 역전 이불조? 뭐였지? 이불조 무슨 그거였지? 황금색 이불조보다? 이불조 그때처럼 빡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웃음> 아 요즘에 아 진짜 리뷰를 해야되는데 왜 글쓰는것도 어렵고 게임평가를 하면은 느낀점을.. 아니, 느낀점? 느낀점을 얘기하는데 느낀점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아, 어, 뭐 대먹겠어요 하아.. 이렇게 징징거리지 않으면은 누가 내 징징거림을 들어주랴 뭐라는 거야? 어쨌든 오늘도 녹방 영상으로 여러분들 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아, 부동을. 아, 풍합 무료도 이걸 해야 되나? 일단, 동반자 아이루는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동반자 아이루가 있으면은 어그로 끌리는 게틀 수도 있으니까, 어, 제가 최대한 안 맞고, 어, 크셜다로, 크셜다우라 그, 공략법도 좀, 야 간직까리하네, 색깔. 공략도 좀 보고 왔어요. 보니까 경직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이걸 유도해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삼광탄이 지상에서밖에 안 먹기 때문에 아. 거의 단 데미지를 1000 이상 줘야 되는 거인데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러면 안되지! <웃음> 안돼! <웃음> 꼬였어 꼬였어 아 이거 제대로 꼬이네 아 이걸 또 쳐맞네 여기서 안 맞았다고? 여기서 비, 불어 불어 그냥 아! 올라가버렸어! 귀엽고. 때려서 격추시키겠습니다 부동 끝났어 쟤 어디가니? <웃음> 아저씨! 아저씨! 맵을 넘어가면 어떡해요! 어, 탔어. 하하 <웃음> <웃음> 자, 콕콕콕찔러주면서 정직을 시켜보자구요. 됐다, 머리를. 40 100 160 200 320정도 들어갔나요? 기억이 안나 에라이 안 돼요!!! 회피 복장 다아저 올라간다 올라가라 그래 아유 이거 좀 먹자! 아유 먹을 수가 없네 이거 아하 먹자 지금 먹자 어, 다행히 대경직은 제가 그렇게 잘하는 혼타가 아니라서 자주자주 자주 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케이 저어도 많이 처맞으면서 하진 않네요 제가 잘 됐어 머리! 머리! 아 이거 욕심이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더 굴러야 되네 저기서 아 <웃음> 기어코 일수래 에... 5분 지났고요 어... 경직이 몇번 정도 됐더라? 음... 세번 정도 됐으니까 데미지가 3000 정도 들어갔고 체력이 만 몇천정도 있다고 어.. 유출을 해보면은 어..한 경직을 아 일곱번 이상은 더 시켜야된다 열번 이상은 시켜야된다 라고 추측이 되는군요 하아..이거 쉽지가 않아 바라자크보다는 쉽대요 근데 바라자클은 워낙에 그... 머리 쪽 공략하기가 저도 실력이 딸려가지고 엉덩이를 막 노린단 말이죠? 아이 제또 올라가는 거봐아나 피해도 안 불고 왔어! <웃음> 미쳤냐고! 여기서 난리 칠때 어? 내려 안되겠다 야 한번 먹어라 연주하자 여기서 자, 선광탄으로 격추는 시키질 못하니까 이렇게 시간이라도 끌어야 돼요 어딨지? 어 어딨지? 찾고 있죠? 자위험했고 아이고, 쳐맞았다. 아! <웃음> 어, 세력 타투. 오. 오. 싸 개꿀잼. 어! 2800 정도 데미지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어! 달려가네, 저기를.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 데미지가 한5000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안 돼. 어, 다행이다. 오휴, 미쳤나봐. 오케이, 말이 아니. 아 손을 맞아 버리네. 아 안쪽으로 들어갈 걸. 때릴까? 아니야. 때릴까? 어이어이 어, 피했어. <웃음> 아! 이거 맞아라. 아. 아하아 <웃음> 이게 아니네 여기서 안돼! <웃음> 어피 먹자 쭉쭉쭉쭉쭉아 이거 있는데 괜히 저거 에빨했대요 잠깐만 아아 저거 격추 시키자 격추 되나? 하고 용합 주시가하고두번 구르서 아아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술에까지는 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네. 너무 하는데. <웃음> 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개코님 이러면 안 되죠. 아니지. 가고, 풍암 무효로, 연주하고, 가자고. 하, 식사도 할수 있네. 식사 안 하고 그냥 갑시다 부동복장 생겼으니까 머리를 어떻게 좀 누려보자고. 아, 모자마자 뭐 뭐. 올라가니! 뭐해? 말이! 말이! 말이! 기절인가? 아유 하필 거길로. 나이스 아 왜이래 이거! <웃음> 아 왜이래! 아 이거 왜 제자리 그게 안됐어 또 여기서 써야돼 그렇지 그리고 맞다니까! 피 흡수할 수 있어 벌써 다 죽어갔는데? 잠깐만 톡톡으로 톡톡으로 때려 톡톡으로 때려 때리고 내려와, 이 새끼야! 어이씨, 앙금새끼. <웃음> 내려와! 내려오라고! <웃음> 왜안 내려와? 아, <웃음> 어, 저 간다, 간다, 간다! 안 돼! 가지마! 어디가? <웃음> 저 어디가요? 일로 가자? 동캠프, 저, 아, 둥지 맨 위에 있지, 참. 일반 크샤라고 갔구나. 아, 이거 회피복장 쇠지도 못하고, 이거 왜 입은 거예요, 이거? 아. 벗어 그냥. <웃음> 아, 가는 거. 아. 성광탄으로 잘 잡았는데. 멈칫 했는데. 거기서 경직을 그, 못 주고 그냥. 뻘짓을 돼버렸네 괜찮네 그래도 죽지 않고 깨겠네요 음. 수레는 어한기점까지는 타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일단 연주하고 혹시 모르니까 방어 때대도 하고 빠르게 가자 정도만 해 피가 너무 많이 차버리면 안되니까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해야돼 안그러면은 저거를 노릴 수가 없어 아왜 하필 이쪽이야 또 몸이 그냥 때리자 예, 보둑복장 없어. 아, 이왜 맞아? 아냐! 미친 거냐? 어? 안 맞았다. 안 맞이고, 안 맞이고, 아이. 참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 아헤 대, 대, 대, 대. 오 어휴 창놈새끼아 뭐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한대 쳐맞았다 어 아니다 아이, 뭐왜 이거 안 맞어? <웃음> 고기 드세요. 아직 안 죽으셨어요, 당신? 그렇지. 아앙! 가지 마요.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날 어떡하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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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 때리잖아 이러면은 어 때릴 수 있나? 때릴 수 있다 아 이거 뭐하는거 이거! <웃음> 어 <웃음> 역시 처트장입니다 이슬에 탔지만 어그 거기서 뻘짓한거 빼면은 어 처음치고는 깨끗했다! 용풍압 그냥 보도금복장으로 무시하고 공략은보고왔지말은아 이정도면 잘했다? 음, 피리로서 자부심 가져도 될듯 응. 기분 좋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그잘다오라 역전왕버전! 잘 잡았고요 아, 멀티 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찔하군요. <웃음> 아주 아찔해. <웃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음, 빨리 저는 리뷰를 하러, 음, 가야겠군요. 네. 아, 저거, 게임도 새로 산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여튼! 16분 걸렸군요? 아 이거 바라자크보다 더! 잡기 편하고 쉬운데 이거? 아... 어,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다음에 뵙도록 해요! 다음 영상은 진짜로 리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